쌤, 어디갔어? 인사해야지! 한 달에 15에서 20kg 체중 감량 할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단, 우리 몸에 무리를 줄수 있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대체로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초기 한 달에 감량할 수 있는 체중은 본인 체중의 앞자리 숫자의 8에서 10%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예를 들어 78kg이 본인의 체중이라면 앞에 자리 숫자인 7에 8에서 10%인 5에서 7kg 정도 됩니다. 체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한 달에 감량할 수 있는 체중은 3kg 정도 됩니다. 청소년기에 비만이 아니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살이 급격하게 찌거나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면 다이어트를 할때 이에 비해 좀더 체중감량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수순대로 살은 빠지게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 한 달에 과도하게 체중을 감량한 영상을 찍어 올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영상을 찍어 올려야 한다는 절실한 동기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반인 이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체중감량의 궤도를 따라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체중감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 빼는 과정에서 오는 우리 몸의 변화를 우리 내와 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고 급격한 다이어트는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석증은 담낭 내부의 담즉 성분 중 일부가 굳어지면서 담관, 쓸개에 돌이 만들어지는 질환입니다. 보통 튀김이나 고기 등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습관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더해져 담즙 생성이 많이 된 상황에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안될 경우에 생성된 담즙이 농축되면서 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증이 급격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때 생길 수 있습니다 담석산통이라고 해서 밤에 잠을 자다가 맹장염과 비슷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를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방구석을 때굴때굴 구르게 됩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도와줍니다 지방을 섭취할 경우에 지방 소화를 돕기 위해 톡 12지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담즙이 배출될 경우에는 캡슐에 쌓인 상태로 12지장으로 배출되고 12지장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지방 소화를 돕게 됩니다 하지만 담석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소화 효소가 캡슐에 쌓인 상태가 거기서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가분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내부장기를 담즙이 분해하게 되는 그래서 복막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복막염이 발생하게 되면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질환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굶는 또는 무리하고 급격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살을 빼고 싶으십니까 급격한 지방 분해는 색소성 양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지방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피부로 검은색 반점의 색소 침착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됩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증례가 좀 보고된 바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얘기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는 라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대의 무서운 의욕으로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발생했을 때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심한 가려움증은 수일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피부로 나타나는 검은색 반점에 색소침착이 없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 과정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부작용입니다 다이어트 중기를 넘어 체지방이 과도하게 분해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에서 소리도 날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분해되면서 귀에 있는 지방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측면에서 볼때 체지방의 분해와 연소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귀가 먹먹하고 귀에서 소리가난다면 일단 다이어트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3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마르고 눈에 모래가 낀 것처럼 뻑뻑한 안과 질환입니다. 하지만 눈물량이 많아도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물은 세층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인 점액층은 가운데 에 있는 수성층이 고르게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수성층은 눈물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눈의 촉촉함을 유지하고 눈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층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방층은 수성층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진행하게 되면 체지방이 분해될 때 눈물의 지방층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눈물의 분비량이 많더라도 안구건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기를 넘어서 체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 체중까지 체중 감량 이후에 체중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식이지방 섭취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면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체지방의 분해와 연속 측면으로 볼때 좋을지는 모르지만 생겨 좋을 거 없는 부작용입니다 일단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눈이 쉽게 충혈됩니다 눈에 피로감이 빨리 찾아오게 되고 두통까지 생기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되면 체내 영양이 많이 떨어지면서 피하지방에 급격한 분해가 진행됩니다. 피하지방은 여성의 몸에 체온을 유지하는 단열제이면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입니다. 결국 체내 여성 호르몬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불순, 즉 생리가 불규칙하게 나오게 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 체내 영양 공급이 많이 떨어지고 체지방에 급격한 분해가 진행될 경우엔 무월경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리는 여성에게 있어서 건강의 척도입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무월경이 나타난다고 라 하면 체내 어혈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극심한 생리통이 나올 수 있고 쉽게 멍이 들며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욕을 앞세운 무리한 다이어트가 몸으로 드러나는 부작용입니다 생겨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살이 찔때 같이 늘어났던 피부가 줄어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부주름이 늘어나면서 접히게 되고 튼살의 형태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남게 됩니다 얼굴에 주름과 함께 피부에 까칠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한다더라도 목표 체중까지 감량한 이후에 얼굴로 드러난 피부 트러블에 대한 문제는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해서 회복이 어느정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배, 허벅지, 종아리는 보기 좋은 피부로 거듭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함께 피부마사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격한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면 전신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부, 엉덩이, 허벅지로 셀룰라이트가 형성될 수 있는데 허벅지에 셀룰라이트가 형성된다면 허벅지 비만의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살을 빼겠다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겠다고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면 전신 비만에서 허벅지 비만으로 형태만 옮겨 놓고 허벅지 살이 잘 빠지지 않아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영상 중에 허벅지 살빼기라는 편을 보시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체내 영양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끝자락에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피부 각질이 잘 생기게 되는데 특히 모발이 그렇습니다 살이 빠져 좋은데 아침에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슴이 철렁입니다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탈모와 그 스트레스로 서로 주고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살 빼는 과정에서 탈모는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살을 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럽습니다.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한두 번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도 체중을 빠른 시간 안에 빼고 싶으십니까?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 변화에 대해서 완충해주고 또 우리 몸이 힘들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아름답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수 있습니다 식욕을 억제가 아닌 건드리지 않으면서 피하면서 우리 뇌와 몸이 살을 빼는 과정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힘들지 않습니다 또한 얼음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듯 녹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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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